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티비 대회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동영상 순으로 봤을 때 11개월 전에 21만회가 나왔고 그리고 6개월 전에 8만회가 나왔어요 1년 전께 7만회가 나왔고 이런식으로 조회수는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리뷰를 많이 하시고요 중국 여자배우 남자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거는 주제가 좀 벗어나죠 중국 전병, 지엔빙, 길거리 음식 해가지고 중국 이발소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만약 중국에 대한 연애 이 소식을 전할 거라면 거기에 집중해서 한 가지 주제를 쭉 가시는 게 좋고 이런 길거리 음식이나 중국 문화에 대해서 올리실 거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중국 드라마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시네요. 중국 드라마 쪽 올리다가 브이로그 올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2요안녕하2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드라마 연애 소식을 전하면서 회화 쪽도 같이 접목을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그것 연구가 필요하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컨텐츠도 괜찮지 않을까 그 영상은 여기서 지금 사람이 고정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좀 자료 화면처럼 화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센터 이야기를 하시면 은 문화센터 영상이 좀 들어가면 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 여자분들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화장, 뭐 립스틱, 발, 발로 화장실 가는 거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채널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를 잘 캐치를 해서 꾸준히 그 시리즈를 올리셔야 돼요 리미티드 에디션 님 채널을 보면 은 인기동영상 순으로 봤을때 잘생긴 중국남자배우 해가지고 21만 나왔죠 중국드라마 현대극 8만회가 나왔고 중국순위 해가지고 7만회가 나왔고 배우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렸을때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계속 꾸준히 연애 소식을 전화하시는게 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구독자가 2000명이 넘으셨잖아요 중국 드라마 나 중국 배우 이 영상을 보고 구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브이로그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은 조회수가 오히려 더안 나올 수도 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